특히 그날은 신입생들 그것도 일학년 신입생들의 그 학생도 쳤어 저도 이제 그 해에 쳤어 근데 일학년들은 초등학교에서 막 졸업하고 올라와서 눈망울이 엄청 조롱하고 긴장도 했고 그 대신 뭐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호두가 귀를 정긋하고 천지난만하게 이렇게 선생님을 쳐다보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저렇게 경청하고 잘 들어주고 잘 따라하는데 하다가 한 중간 부분에 그 마음이 싹튼 거예요. 아 우리 중학교 남자아이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풀어져서 지금 이 기운이 싹 풀어질 거고 그냥 수업시간에 난리 칠것 같고 실제로 난리쳤던 기억도 많고요. 그리고 말썽도 많이 피고, 그 다음에 선생님 얘기를 듣지 않는 이도 엄청 많고 내려와서 교문실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왜 45분을 내가 계획한 만큼 즐겁게 보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어 이제 서운하고 이렇게 서, 공허하고 이렇게 섭섭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.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그 순진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별로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을 믿지 않았나 너어한번 해봐 그 졸업한 학생이 생각났어요 그 학생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여러 말썽을 많이 피웠죠 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걔가 유일히 좋아했던 것은 음악 동아리 활동하는 시간 그 친구를 그래서 처음에 한번 두번 선생님하고 믿고 한번 공부해보자 그것도 특히 니가 좋아하는 음악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느 날 아이가 저를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는 그때는 이제 반대로 아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얘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만나니까 아이들가 변해서 지금은 중학교 때그 그 어려운 생활, 사, 생활들 학교 생활들 다 버리고는 음악 고등학교에 가서 지금은 음악 전공하면서 밤 늦게 지 공부 연습하면서 선생님 생각난다고 예 안부 전를한달한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큰그 수개월을 두고 미 믿고 또 믿고 또 믿어주고 그랬더니 그 아이도 그 어려운 아이도 변하는데, 그래서 새로운 길,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찾아가는데, 이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 믿지 못하는 마음을 살짝 가져버리니, 이렇게 많은 그 수업 시간이 시간 낭비가 되었고, 나 스스로 보람을 못 느껴서 아이들이 뭘 배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죠. 그래서. 그 법문의 말씀처럼 내가 믿고 믿고 믿음을 행해야지만 학생들도 변화하고 또 학생들과 나의 생활 모든 것이 즐거워질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하루는 다시 마음 정리하고 마음 반주하면서 아, 믿지 못한 마음 버리고 아이들의 그 변화하는 그 모습까지도 아. 믿고 믿고 또 믿으면 아이들은 언젠가 그 본연의 모습, 본성 그대로 그 아이들만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. 그러면 나랑 만난 인연이 또 행복해지고 저도 또 가르친 보람을 느껴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, 모두가 즐거운 음악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